안녕하세요. 동파랑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가족 컨설팅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가족 전체를 상담한 케이스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50대 후반 부부와 29세 아들, 26세 딸입니다. 물론 아들과 딸은 지금 경제활동 중입니다. 자, 가족 컨설팅 그러니까 우리 집 재무설계 어떻게 할까인데 오늘 컨설팅의 핵심은 양바퀴 전략입니다. 양바퀴 전략은 매우 중요한 컨셉인데 오늘 사례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또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재정 상황 보겠습니다. 부부인데요. 경기도 6억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채는 다행히 없습니다. 월 600만원 소득인데 남편은 400 정도 벌고 본인 아내는 200만 원 정도 법니다. 6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소득이죠. 그런데 조금 사연은 있습니다. 최근에 본인 아내의 몸이 그동안 불편했다가 다시 최근 일을 시작했는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뜻입니까? 노후 준비에 이제 막바지인데 50대 말이니까 계속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노후가 깜깜하다는 라 생각 때문에 힘들더라도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든 케이스입니다. 두 분의 월생활비, 그러니까 4인 가족이죠. 4인 가족의 월생활비는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소득 600만 원에서 300만 원 생활비를 빼고 나면 가처분소득이라고 하죠. 저축이나 투자, 또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월 300만 원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또 의문으로 남겠죠. 주식을 이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금이 1억원인데 지금 한 3천만원 현재 3천만원 정도 까먹은 상태 7천만원 정도 있고 다른 예금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분의 상황은 6억건대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식장고 마이너스 3천 현재 7천 정도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노후준비가 가능하지 있다면 볼겠고요. 양바퀴 전략으로. 자 재정상황 두번째 자녀들 보겠습니다 가족 모두 동거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아들 29세 아들은 현재 직장을 다니는데 그동안 모은 돈이 2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월급이 35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의 썸썸이가 조금 계획적이지 못해서 직장생활 한 것에 비하면 또 집에서 다니는데 예금 2천만원은 조금 적게 모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딸은 26세 인데 수공예 전문가입니다. 손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음, 손재주가 아주 좋아서 뭐꽃또 여러 가지 수공예 다양하게 손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하고 있는 딸입니다. 어, 지금 관련 직장에 다니는데 현재 예금을 3천만원 모았습니다. 아들보다는 훨씬 어, 소비 성향이 적고 또 저금을 많이 했습니다. 월 소득은 250만원인데 말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해할 것은,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소비 안에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적은 거고, 아들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겠죠. 소비를 통해서 그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소비 성향이 높은 또 이런 환경입니다. 어, 딸은 본인의 수공예 전문샵을 준비 중입니다. 창업 준비 중이죠. 자, 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목적을 보겠습니다. 부부는 당연히 노후 연금이 목적이었는데 두 분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보니까 아내는 없고 남편은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63세부터. 그래서 희망하는 노후생활비 나중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월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다. 자 이런 것 그러니까 노후에 현재 가치 금액으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목적이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 한대요 아무래도 <웃음> 부모님 간섭이 잔소리가 조금 어, 괴로운 모양입니다 <웃음> 또소비썸스이가좀 많다 보니까 아, 또한 동시에 독립하면서 연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연금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 이런 어, 내용으로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왔습니다. 자, 컨설팅 의견, 제가 부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분들은 정말 이제 마지막 10년이죠. 50대 후반이니까 지금부터 길게 넉넉하게 잡아도 한 10년 정도의 노동 시간이죠. 그 이후에도 물론 일을 할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10년이라고 우선 생각하고 정말 어, 결심을 단단히 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음, 핵심 결론은 가처분 3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을 연금 준비에 투입하자. 300 가운데 200원 연금 준비에 투입하자. 그래서 10년이니까, 10년이니까 적립식 ETF에 각 100만 원씩 넣자. 그래서 10년의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제 연금 펀드죠. 각각 100만 원씩. 참고로 연금 개인 연금 펀드, 개인 연금 저축이나 또 IRP를 포함해서 1년에 1,800만 원 한도입니다. 가입 한도가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각 100만 원이니까 각각의 연 1,200만 원이니까 한도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하죠. 자, 10년 후에 한번 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 자, 10년 후 원금은 2억 4천입니다. 두분 합계, 그러니까 두분 합하면 200만 원이니까 1년에 2400만 원, 10년이면 원금은 2억 4천인데 이것을 매달 들어가는 200만 원을 연복리한 7% 정도로 기대 한다면 10년 뒤에는 3억 5천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3억 5천만 원을 매년 5% 찾아서 연금생활 을 해야겠죠. 찾아서 쓴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돈을 연 4%로 운용한다 하면 아주 길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 5% 인출한다 할때 매년 1,750만원이 되죠. 이것을 월로 나누면 150만원입니다. 물론 매년 연 5% 인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조금 인출 비율은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돈을 5% 이하로 운용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조금 조금씩 줄어들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연 5% 인출한다 할때월 150인데 그렇다면 앞서 국민연금 120만원과 150을 합하면 10년 후에는 월 270만원 정도 근데 이게 현재 가치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이 보존되어야 되는데 현재 가치가 10년이 지나면 조금 돈가치가 떨어지죠.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면 만약의 경우 주택연금, 지금 현재 경기도 거주하는 6억 원, 빚 없는 6억 원을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그때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활용하면 이분들의 노후는 그닥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즉 마지막 10년. 지금부터 마지막 10년을 잘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요. 제가 오늘 컨설팅의 핵심은 양바퀴 전략이라고 했죠. 부부의 양바퀴 전략을 조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양바퀴 전략은 자전거도 바퀴, 앞바퀴, 뒷바퀴 두 바퀴가 있어야 균형을 자꾸 달리죠 자동차도 바퀴로 굴러다니는 모든 기구들은 양 바퀴가 있어야 일단 균형을 잡습니다 수레를 포함해서 그죠 그래서 재정 관리에도 양 바퀴, 투자 관리에도 양 바퀴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잖아요 시니어 분들, 시니어 분들은. 대체로 이제 목돈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돈은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죠. 목돈 관리와 월적금식 관리 투자들잘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각각의 목돈과 월적금식 투자의 컨셉이 달라야 된다라는 뜻인데 다르면서 다르니까 서로 보완 된다는 거죠. 목돈은 안정적으로 굴려야 되고 목돈은 까먹으면 힘들잖아요. 안정적으로 굴려야 되고 월적금식은 적극적인 자산으로 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넉넉히 예컨데 주식형 자산에 1년 2년을 굴리겠다 하는 것은 주식형 자산 자체를 하면 안 되고 그 시간이 적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하자 할 때는 적금식, 시간 투자, 적극적인 자산, 주식형 자산이 괜찮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목돈, 지금 주식에 1억 들어갔는데 3천만 원 까먹고 한 7, 어, 7천만 원 정도 있다, 현재 평가액이. 해당 종목 하나하나 좀 분석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현금화하면 한 7천 정도 기대 되더라고요. 이분들의 주식은 정말 뜻도 보도 못한 이런 종목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크게 오르지 않겠다. 원금 회복이 힘들겠다.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겠다 하는 것들은 조금 단계적으로 현금을 한다면 한 7천만 원 정도 기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처분 300 중에서 아까 200만 원은 적극적 투자 글로벌 ETF에 적금식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100만 원으로 계속 적금을 하면, 즉, 이분들은, 음, 현금 7천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적금, 이것들은 결국 이제 목돈으로 축적이 되겠죠, 목돈. 그래서 우선은, 목돈 7천 중에서 5천만 원은 가끔 제가 말씀드렸던 배당 투자, 월 배당 미국 이대법 분산 투자로 안정적으로 저 변동을 굴리면서 배당이 따박따박 나오는 것을 좀, 어, 늘려나가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천제함인 2000남조 2천 2000은 비상예비자금으로 저축은행에 이자가 조금 높으니까 늦고 그 다음에 가처분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적금도 결국 이제 목돈에 포함시켜서 계속 불려 나가자 이렇게 했고 두번째 연금 마련 월적금 수익은 10년이니까 10년의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적극적인 시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형 글로벌 e t f 에 분산 투자에 나가자. 이것은 제 저와 함께하는 어 매달 적금식 ETF 투자 이제 그것을 이제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양바퀴 전략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목돈과 월 적금식 투자를 균형 있게 하셔야 된다. 이것이 이제 양바퀴 전략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녀들의 양바퀴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볼까요? 아들은 독립하고 싶고 또 연금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가졌는데 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밖에 전략이 필요하냐면 우선 종잣돈을 좀 가져야 됩니다. 종잣돈을 빨리 최소 5천에서 많게는 1억 정도 종잣돈을 빨리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월적립 즉, 월적립 역시도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종잣돈향,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 월적립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잣돈과 월적립해 나가는 이것이 양바퀴 전략이죠. 자 이랬을 때자 종잣돈 원칙은 종잣돈은 가능하면 빨리, 그 다음에 많이 만드는 게 좋죠. 종잣돈은 우리가 큰돈을 이야기하잖아요. 자큰 돈을 만드는 것이 종잣돈인데, 이 종잣돈, 큰돈은 한 바퀴만 굴려도 돈이 크니까 꽤 짭짤한 수익이 보이는데 이 작은 돈, 즉 월적립 이런 작은 돈은 들 여러 바퀴를 굴려야 큰 돈, 종잣돈이 한 바퀴 굴려서 나오는 수익과 비슷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항상 종잣돈이 있고 월투자가 있는 것이 재정관리 재정을 늘리는데 안정적으로 늘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기에는 그래서 청년기에는 먼저 종잣돈을 빨리 많이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양바퀴 전략인데 그렇다면 종잣돈을 많이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월 적립하는 돈을 늘려야 되고 그렇다면 비용을 줄여야겠죠. 그런데 비용을 줄이고 월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독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장 독립하면 월세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비 성향이 높은 친구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득했고 독립을 연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 그래서 종잣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독립도 연기하고 부모님 신세를 더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관리, 소득관리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 결과 매달 250만 원 정도, 아까 이제 월급이 350만 원인데, 250만 원을 적립해서 앞으로 5년 내에, 자, 목표를 하나 가지는 게 좋습니다. 모든 재무, 재정 관리는 목표가 뚜렷할수록 좋습니다. 아까 부부 같은 경우에는 노후 마련, 뭐 뚜렷하죠. 아들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내집 마련 목표를 해보자. 내집 마련 목표를 가져보자. 경기도권에. 그래서 5년 내내집마을 목표로 종잣돈을 좀 만들어보자. 앞으로 5년 동안은 글로벌 ETF 100만원 플러스 250만원 가운데서 적금은 150만원. 자, 10년보다 5년은 조금 시간이 짧죠. 아까 부모님들은 10년인데 어 아들은 5년 후에 종잣돈을 또 많이 만들어보자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5년은 좀 짧으니까 250만원에서 150만원은 안정적인 적금으로 풀려나가고 나머지 100만원 정도는 글로벌 ETF 100만원 투자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년 내에 경기도권에 지금 현재 직장 다니는 그쪽에서 할수 있는 내집 마련 준비를 해보자 라고 이제 계획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른 투자 원칙, 계획 또 방법 이런 것들을 했더니 아주 아들이 편안해졌습니다. 연금은, 연금은 일단 5년 후부터 준비하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딸입니다. 딸은 창업과 투자가 있죠. 즉, 창업도 해야 되고 연금 마련 등등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 어떤 경우에도 양바퀴 전략, 어떤 양바퀴 전략이냐면, 버는 돈과 불리는 돈. 버는 돈은, 아무리 많은 돈을 불려도 많이 버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많이 버는 사람은 이달에도 벌고 다음 달에도 벌잖아요. 그런데 불린다고 하는 것은 이달에도 불리고 다음 달에도 불린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않기 때문에. 항상 소득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입니다. 내 몸값을 불리는 것. 따라서 딸 같은 경우에는 창업과 투자도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버는 돈과 불리는 돈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들은 어쨌든, 어쨌든 지금 직장인이기 때문에 딸에 비해서 안정적입니다. 딸은 왜냐면 하 창업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오는 이후에 목표를 종잣돈 행성을 통한 내집 마련을 잡을 수 있는데 딸은 창업 자체가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버는 돈의 중심, 창업을 하고 그 창업을 안정화시키는데 먼저 조금 어, 무게중심을 가져야겠다. 그 다음에 불리는 돈과의 균형을 가져야겠다. 이것이 바로 양박에 전략이죠. 그래서 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창업에 집중하자. 창업에 집중하고 대신에 아들에 비해서 딸은 이 아들은 직장을 다니니까 그 직장에서 국민연금도 빠지고. 자동으로 또그 직장에서 중소기업인데 또 대직연금을 시작했더라고요. 강제로 적립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창업을 해서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다른 한 연금을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한번 생각해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게라도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노후연금은 일찍 시작하면 적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똑같은 수익률이라면 훨씬 좋은,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좋죠. 특히 이제 장업이니까. 그래서 장업에 집중하면서 연금 30만원, 50만원 정도를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면 좋겠다. 자,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양바퀴 전략으로 준비하는 우리집 재무설계를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가족 모두에 대한 컨설팅 사례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진도를 빠르게 진행했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 바인투자자문으로 검색하시면 카톡 페이지가 나옵니다. 어, 카톡 페이지에서 바인투자자문 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셔도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